만 뱉다가 이렇게 그쵸. 뱉니까. 음. 실물이 훨씬 예쁘죠? 음, 공주 같아. 인형 같아, 얼굴이. <웃음> 공주 같아. <웃음> 어, 인형 같아, 얼굴이. <웃음> 세상에, 아유. 저희 신랑이 또 찐팬이에요, 저 <웃음> 아, 송가인님. <진짜>. 여보, <웃음> 어요 <만났어요. 웃음> 어머, 안녕하세요. 옆에 길이 어습니요 가까기만으셨어거 아까부터 보니까 서성이더라고요고싶었는데못왔어 <웃음> 옆에요. 만 보인단 말이야. 사랑한 말이야. 눈 감아도 만보 언제부터 저, 저 팬이 되셨어요, 아버님? 트로트 나오고부터 알게 됐죠, 저는. 트로트. 네. 어떤 노래 할 때가 제일 좋으셨어요? 난 가인이요,라. 진짜요? 아이, 아이, 아이. 가이할 때, 가이리 열어 할 때, 최고 좋았어요. 진짜요? 네. 그러셨어요? 네. 세상에. 아니, 내가 신날 정도로. 샌날 정도로! 그래, 내가 샌날 정도로 나오면 아주 텔레비가 뚫어져, 뚫어져. 싫어. 세상에. 팀팬 여기 계셨네. 아, 기분 아. 좋다. 네. <웃음> 아. 아. <웃음>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오늘 촬영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잠을 정... 설쳤다니까 아, 아. 8시부터 나와있었다니까 아침 에 8시 아니, 우리 어머니 질투하시겠어 서운하시겠어 아, 아, 여보 이랬어요? 여보 나보다도 송가인씨가 아. 뭐가 그리 좋아요? 네? 아, 이거 봐봐 오늘 너무 이쁘시잖아 너무 이쁘잖아 내가 고구마 끼러 왔다가 가장 과탄내게 되겠네 <웃음>